이게 4번, 4번 질문이 답이 될길것 같던데 박형 그러니까 4번이 약간 메인이었던아 어, 4번이 메인인 것 같다 자 해봐봐, 형님 어, 이제 보냈다 음. 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하지 마시데 와다시와저킹구리 데스 하지에 마시데 잘 부탁드립니다 장고드입니다 음. 이거, 이거는 뭐 그냥 근데 음. 녀석 보고 갈게 저는 그 그 꽃이나 식물 등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조역 요소들을 추출해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 질문을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가장 주,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되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점이니까 뭐. 자연이나 꽃이나 식물에서 이제 내가 뭐 색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뭐 어떤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이제 화면을 이제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내 나의 기준에서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나내 그림에 있어서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들을 화면에 배치하면서 계속 조화롭다고 라 느낄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배치하고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질감적인 부분에서 그게 많이 드러나는 것도 있고 어이 재료의 차이는 굉장히 큰데요. 일단은 아크릴을 처음에 할 때는 작, 작년 작업까지는 계속 아크릴을 해왔었는데 근데 이제 오일을 쓰, 쓰다 보니까 이게 아크릴이랑 다르게 뭐 재료가 마르는 지속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림 자, 작업을 하는데 호흡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호흡이 길어지면서 작업의 통 자연스럽게 닦이는건 당연하고 그리고. 바뀌었을 때 이미지가 저는 또좀더 좋다고 느껴졌었던것 아, 같아요 근데 아크릴, 아크릴 할 때는 나 무조건 올렸으니까 음, 무조건 이제... 뚜껍하게 뚜껑, 올리니까? 어 뚜껍하게 올리고 또 그때 뭐라 했더라 그 은폐력 있게 아. 계속해서 얹으면서 음, 게임처럼 했으니까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오일 작업에서는 그 완전 신세계인거지 음. 아크릴은 그게 하기 힘들잖아 호흡이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는 부터는 진짜 약간 좀 너무 음. 재밌으니까 검은색깔 다 깔아 놓고 노란색깔 다 깔아 놓고 그림을 종이를한 10장 깔아 놓고 다른 색깔 다 깔아 놓은 다음에 막 색으로 막 이게 작업을 했었지. 보조 재료를 써야 된다던가, 오일을 뭐 어떤 린시드가뭐 이런 써야 된다던가, 음. 또 혹은 이제 막 64색을 다 놓고 거기서 내가 필요할 쓰여서 그런 게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한 10몇 가지 색만 가지고 그거를 화면을 구성하는 거를 되게 좀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좀 재료적으로 좀 이제 좀 유화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오일을 사용하는 법에. 그러니까 그림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승준이 형의 접근한 방법을 크게 배우고 그걸 좀더 깊숙히 들어가려고 하니 이제 형준이 한테 그걸배웠습니다지 너무 많이 지나갔지? 아3 4 0이다 집에서 아, 가야되네 아, 레드프리터나전화야다아 아... 알겠다 별일 없지? 오케이 나도 5 싶어? 나도 지금 램? 램블런트 가야 되는데 그래 저램브런트 가야 돼요. 어 반년에 네 안녕하세요. 어어 어. 지금 가면 계시나요? 어 있어. 아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문할게요. 어. 응네네 어. 네, 사장님 이모인데 그 1학년 2010년부터 단골입니다. <웃음> 저의 이제 대학교 1학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 이제 모든 재료를다 책임져 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죠 그래서, 외상을 진짜 많이 해요? 네. <웃음> 사실, 이런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12년간, 12년간의 guys, 시비 young guys, 시비 y o 요 n g guys, 시비 young guys, 시비 y 어 u n g guys, 시 그런 하나의 주제가 있고 물론 주제는 소재는 있지만 이미지가 좀 약간 비슷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매번 하나하나 이미지를 저는 이제 구성해내는 식인데 그렇게 되면제 전시에 오셔서 보셨던 분들이 말고는 그게 그 자리에서 판매가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걸 저도 못 봐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반반이네. 네, 그게 진짜 반반이에요. 저는 이제. 저도 보고 싶은 그림이 있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전시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이것다 팔렸을 때 이게 좀. 그래도 네. 감사하죠. 뭐 약간 그래도 뭔가 좀 프로모션이라고 해야 되나? 음. 아리랑에서 오래 아리랑 전시 처음입니 처음 제가 처음이거든요. 계속 이제 네. 코로나 때문에. 전시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실 3년만이라 그랬나? 2년만이라 음. 3년 그랬나? 음. 처음 하는데 그걸 제가 하게 돼가지고 음. 랩브라다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 어, <웃음> 어. 없으면 안가가 된다 아니아니요 그때 결제했었나요? 했죠 응, 그리고 하고 요거만 빠졌다 이거랑 응. 그리고 그 뭐냐 30퍼 이거 30% 30% 정방? 30% 정방? 30% 긴 거. M. M. M 두개더 해주세요. 지, 지금은 안 되고. 두개더 해가지고 언제 돼요? 뭐, 한내일까지올까 언제 언제 올래요 금요일 날 올게요. 어, 금요일 날 와서 결제할게요. <웃음> 감합니다 가보겠습니다. 팀원 안녕히 가세요. <웃음>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웃음> 가시죠? 근데 이게 그림이 만약에 팔리면은 그림이 안 남으니까 음, 하계적으로는 그쵸? 굉장히 손실이네요 엄청, 크, 엄청 큰 손실이에요 이게 자산이 있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남아야지만이 제가 또 다음에 어떤 전시, 기획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출품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제 손에 없으면은 다 새로 작업해야 되는 거고 그거 에너지거든요 되게 많은 걸 고려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작업할 때 예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었어요 뭐 운, 좋아, 운 좋아서 1 0호나큰거한개 팔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 손에 200만 300만 들어오는 거라고 그럼 그때 되면 기분 좋죠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했는데 지금은 그림 그리면서도 고민해요 이거를 만약에 1 0호를 그렸는데 작업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고민 한다는 게 팔고 안 팔고가 아니라 아 내가 이거를 팔수 있을까? 아 근데 또 그때 되면은 좀 급해가지고 팔것 같은데 파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 게 조금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면서도 아 이건 팔아도 되겠다 이거는 아, 팔린다면 이거 팔아도 되겠다 아 이거는 남겨둬야 되겠다 작업이 좀난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게 되게 그린그린 회의감은 커요 <웃음> 자나나우 고양이다 안녕 깨나리 돼 있네 어. 안녕 처음 보는 어 낙엽이네 배배 다친 줄알았요오 <웃음> 네, 저희 전시, 전시입니다 전시오 무사 상어문화지단한들가카던온 여기 네, 방지장 투어. 안녕하십니까. 장모사 오셨나 지다와이 공간이 널찍널찍하기좋네 멀찍 네, 여기가 이번에 제 6개월 동안 작업한 작업 공간이었어요. 제, 제가 작업 공간을 여기 바, 절반을 썼어요. 그게 아. 그냥 시원시원하게 하고 싶은 대로 막 편하게 쓰고 음. 어. 작업 공간대로 그냥 전시를 준비하긴 했어요. 대작 위주로 이번에 하셨으니까. 네, 편하게 했습니다. 음. 이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음. 근데 그때 얘기할 때 제가 아마. 그 작은 드로잉들을 좀 확대시키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진 중점적으로 했던 게 그거,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작은 드로잉들을 얼만큼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가 뭐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앞으로 계속 그것들을 크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이미지는 뭐 이렇게 좀 질감이라든지 재료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확대시킬 수 있겠다 변한 건 없고 사실 이번에 좀저 작업 어떤 재료 자체에 대한 좀더 역량을 높이고 싶어서 이번에 진행한 작업들이 대부분이라서 작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크게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주저했던 것들을 좀 과감하게 이제 드러냈다는 거는 좀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 펼쳐놓고 실제로 작업 했어요. 저는 캔버스를 이런 이제는다 놔두고 하지 않고 벽에다 걸어 놓고 작업을 하니까 그런 점이 진짜 좋았습니다 병행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이거를 엄청 세밀하게 작업을 하고 또 조금 쉬다가 조금 이제 에너지가 차거나 그 다음날에는 여기 와가지고 막 쏟아내듯이 그리고 그래서 이게 크니까 큰 작업을 동시에 여러개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장점이 있다고 렇게속요 소개하고 싶은 작업이 저 끝에 있는 작업인데 이 모든 제, 저 작업 말고 이 모든 작업이 작년에 제 개인전과 연결돼서 작품 제목이 피스예요 조각들 근데 저 조각인데 저 작업만 제가 이제 그 제목을 따로 지었는데 저거는 이제 그 툴리 떨어지는 모양이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어떤 뭐 구체적인 경험이나 형상 같은 것들을 뭐 봤던 것들을 그대로 옮기려고는 웬만하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옮긴다는 게 이제 그 상황이 느껴지도록 혹은 이제 그상황이 구체적으로 뭔가 좀 상상이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데제 스스로가 볼 때. 근데 저거는 제가 타타고 가다가 이제 튤립을 막그 시청광장에 막 심어놨는데 보니까 튤립 머리만 떨어져 있는 부분이 대만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저거는 꼭 한번 그려, 그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거를 좀 작은 드로잉으로 여러 점을 되게 그렸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저 작업을 대형화를 했는데 보면은 큰 덩어리 두 개랑 선이 이제 네 개밖에 없는데 큰 화면에다가 아주 단순한 형태만 집어넣는 거를 진짜 좀 두려워했기도 했고 그래도좀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무조건 채워야 돼. 전에 했던 작업보다는 굉장히 이제 좀 정돈돼 있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되게 또 이제 재밌긴 한데 어 이제 재료비가 걱정이죠. 다 이제 오일로 하다 보니까 캔버스 값이나 오일 값이나 이런 것들 이제 되게 충당해야 될지 고민 해봐야 되는데 요즘 취미 생활에 돈을 다어가지고 자전거 타는데 <웃음> 수정이한테 얘기 안 했는데 어? 이거 뭐 지금 미, 미국, 미국에서 한대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한 대. 일본에서 또한대 오고 있고 뭐 부품이 아니라 한, 한 대가 오고 있네네 자전거를 샀습니다 근데 또 저번에 한대 일본에서 산 거를 사이즈를 실패해가지고 그건 또 팔아야 되고 지금 한대 조립하고 있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프레임이 와가지고 그거 지금 조립하고 있어요 지금 총 다음에는 8대인 것 같아요 <웃음> 아 심심할 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최근에는 그 시간이 너무 없어서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얼마 전에 자전거 만질 시간이 딱 하루 있었거든요 그날은 진짜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루를 막 하아 <웃음> 하면서 11시 반까지 막 <웃음> 자전거 만지다가 근데 부품 한 개가 제대로 안 와가지고 스탑돼서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든든한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또 택배로 나머지 부품들이 지금 다 작업실에 와 있거든요 저는 지금 빨리 주말이 와서 자전거를 한 조립하고 싶어요 지금 다 해놨는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앞드 레일러랑 뭐 체인이랑 이제 이런 거만 딱 하면 되는데 중간 과정을 못 넘기니까 나머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작업보다 더 열심히 설명하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창원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 장건역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뒤에 공간에서 이제 전시하고 있는 게 제일 작품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종종 시간 전했던 그림들을 보시는 분들이 여기가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정말 있었어요. 그러면은 래서그 하늘이 너무 이뻐가지고. 오늘 하늘 장난 아니네. 어. 대박. 너무 예뻐. 미쳤다. 그 들어갈, 들어갈게.